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것은요 바로 인사이드 롤이라고 해서 아웃사이드 롤과는 반대로 안쪽으로 한 바퀴 돌리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기술이었고요. 천천히 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드리자면 추는 이런식으로 한바퀴 감겼다가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기술이고요. 일단 연계하기에는 아웃사이드 롤이 가장 연계할 기술이 많고 인사이드 롤 같은 경우는 그 연계할 기술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인사이드 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어쨌든 이것도 배워두면 나중에 또 다른 연기에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연습해 두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이 그립으로 와 주시고요 이 추가 이렇게 안쪽에 와 있는 상태로 와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릴 거예요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그 검지 돌리기 있죠 검지 돌리기랑은 조금 다르게 반바퀴 정도 더 돌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검지 돌리기 때는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길게 한다고 생각을 해 두는 게 기술을 할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손이 조금 더 돌아가야 추가 잘 돌아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목을 좀 많이 돌리는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검지 돌리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바퀴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만 유념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기술을 할때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감이 잡히기 전까지는 눕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